아, 예. 나는 연금 아, 밑에 자 금자고 백금 우와 진짜 여기 아주 푸진네 저 프랜차이즈 음식점 중에서 맛집이 없는 이유 예, 여수엑스포역에서 택시타고 5분거리면 여기 여수바닷가 교동뒷골목 예, 음식점 먹자거리에 도착합니다 이곳에는 아주 오래된 야, 이런 맛집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요 오늘 창업통이 포착한 식당은 백금식당입니다 바로 12,000원 바다밥상 예, 간장게장 생선구이 된장찌개를 합한 바다 밥상 남도 한정식집 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현지인들 예 지금 점심시간 지났는데도 상당히 많이 예 식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 볼수있고요 이야 여기 정말 죽이네 와 저수 아, 이런 가지가 있구나. 가운데 된장찌개 아. 있고요. 와, 간장게장. 물김치 보이시나요? 오 도미 한 마리가 통째로 나옵니다. 구워서 갓김치와 파래김치. 예, 와, 진짜 여기 아주 푸지네. 한 가지려 줄까? 예. 손들은 30년. 야, 도미를 한 마리씩 주면 여기는 우리 저 맥주 한 병만 주세요 사장님 네. 야 이거 찾아올 만하네 여기 감사합니다 어... 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예아사장몇 년째 하세요? 어? 몇 년째? 나? 네. 40 40? 정확하게 어, 40 4 0이와 그러시구나 올해 몇 학년이세요? 몇 학년? 7 학년 3반아 <웃음> 그러시면 아 청춘을 맞췄네 청춘. 아전언으로 맞췄지. 아예 너무 반가워요 예. 저희. 왜, 왜 백금식? 아 당일? 우리 아빠가 백시. 아 예. 나는 영금. 아 밑에 자 금자고 백금. 야 그래서. 됐지? 야, 그, 야 그만 찍어. 아이아이 아빠 주리 백금식. 알겠어요. <웃음> 예 두번째 찾은 여수에 숨어있는 맛집 현지인 맛집 일성선어구이입니다 야 여수 서시장 옆 서교동에 있는 아주 작은 식당인데요 여기 역시도 12,000원 생선구이 생선조림 매운탕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선어회에 술 한잔 도할수 있는 그야말로 현지인들이 즐겨찾는 맛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야, 사장님, 혼자서 직접 운영하시는 1인 식당인데도, 야, 곁들이찬의 품격은, 어,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꼬막, 꼬막이다, 꼬막. 어, 음, 남도 팔파레. 스타일 꼬막. 아, 야, 아, 부드러운 파래김치도 있고요. 어, 음식은 아주 정갈하고, 야, 남도의 맛, 어,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아주 포근한 이 밥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야, 자박자박 가지나물 보이시나요? 어... 맛있습니다. 야, 이정도 밥상에 예, 이게 곁들이고요. 메인 반찬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올라오는 메인은 바로 모둠생선구이 와, 갈치구이, 굴비구이, 야, 삼치구이까지 12,000원 생성구이 어 제가 좋아하는 병어조림 정식 저희 가족 다섯 명 저를 포함해서 가서 야 병어조림과 생성구이 총5 인분을 시켰는데요 어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밥상쯤의 마무리는 또 이런 숭늉이죠 그래서 숭늉과 함께 맛있게 먹은 밥상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사우 소장입니다. 예, 여수에 숨어 있는 여수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맛집, 잘 보셨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도 음식객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어, 여수시 상권은 한 인구, 어, 여수시 상주 인구는 30만이 안 됩니다. 한 28만. 뭐, 인근 순천시도 한 28만, 뭐, 광양시 한 16만. 야, 여수 순천 광양을 합하더라도 한 72만 정도이기 때문에 이 남도의 작은 소도시 상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수 시상권은 야, KTX가 연결되고 여수 엑스포가 지나면서 야,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정말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가 여수의 상징 노래가 되었듯이 요즘 여수를 찾는 연간 관광객수는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수와 비슷합니다 연간 1500만에 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창업자 입장에서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도 어, 코로나 3년에도 여수시 상권은 상당히 좀 호황을 누리기도 했던 이런 측면이 있는 상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수시 상권을 조사 분석할 때마다 저는 여수의 외곽 신도시 상권도 있습니다만 저는 여수의 구여수라고 할수 있는 여수의 원도심상권참 좋아합니다. 그 옛날 여수의 컨텐츠가 아직도 덕지덕지 잘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이런 지역이라서 더욱 그런데요. 이곳에서 맛집 남도 맛집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런 집을 찾았는데요 아마 창업시장 관점에서 맛집을 좀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맛집 창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맛집들이 갖는 공통점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맛집의 공통점 뭘까요? 어, 정말 특히 남도 맛집의 공통점은 정말 아날로그 푸드, 슬로우 푸드 정말 소울푸드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사장님의 조리장의 정서, 노력 정말 이렇게 서려있는 맛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국에 있는 맛집들을 볼 때마다 야좀 맛집 보호정책이라도 좀 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를테면 야 맛집 인증제도 실시하면서 맛집을 길이길이 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 도시 그 골목에 가면 그 맛집이 대를 이어서 그대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맛집은 도시 관점에서는 여행자들을 불러 모으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정말 이 맛집들 이번에 제가 보여드린 이 여수의 맛집도 아마 그런 반열에 들어있는 40년까지 영업하셨던 맛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맛집 어떤 걸까요? 뭐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맛집은 요즘처럼 이렇게 여행 코드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여행에 즐거움을 주는 첫 번째 코드라고 할수 있겠죠 먹는 즐거움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야말로 야 맛집들을 정말 보호하는 이런 정책에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맛집을 창업시장 관점으로 좀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맛집 창업 쉬운 창업일까요? 어려운 창업일까요? 맞습니다. 누가 뭐래도 어려운 창업입니다. 어려운 창업이라는 것은 아우 나는 싫어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만큼 그 가치는 얄팍한 이런 브랜드 음식점보다는 정말 지속가능성, 그 지역의 문화적 코드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이런 음식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어렵다는 개념의 또 다른 이면은 맛집이 대부분 한식당 이런 거 정말 많은데요 특히 남도한식당 같은 경우는 곁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곁들이 참 많다는 것은 인건비 많이 들어간다는 거 원가도 높다는 거죠 그러면 순이익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얘기죠. 야 앞서 12,000원 남도 밥상집 보셨죠? 정말 푸짐하지 않습니까? 야 거기에 대한 식재료 원가는 여차하면 50%에 육박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반복 구매를 해 주신다면 그런 맛집들이 경영상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맛 맛집은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 입장에서도 신경 쓸 곳도 많고 정말 노동 강도도 높은 어려운 창업 때문에 누가 할수 있을까요? 맛집 창업은 아무나 할수 없다고 봅니다. 첫째, 요리에 대한 센스가 있는 분 야, 엄마의 요리 솜씨가 좋으면 자제분들도 요리 솜씨가 좋은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저는 이 요리 센스가 있는 분이 사실은 맛집 창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 메인디쉬 하나만 가지고 서비스하는 일본 음식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달리 맛집 창업 같은 경우는 이 메인디쉬와 어우러지는 곁들이 찬들이 계절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소지를 타고 나야 됩니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맛집 창업의 방법은 저는 맛집을 프랜차이즈로 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프랜차이즈 음식점 중에서 맛집이 없는 이유. 금방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맛집 창업의 방법은 전수 창업으로 창업하는 방법이 가장 이런 합리적인 창업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맛집을 전수창업으로 한다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은 지나봐야 합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장님하고 같이 이 동고동락을 같이 하셔야 만 그 음식점의 가치, 철학, 패러다임까지 같이 전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간은 짧아도 3개월 아니면 최소 1년 이상은 그래서 오래 걸리는 만큼 그 지역의 음식문화로 터잡을 수 있는 장수창업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오늘은 여수의 맛집, 야, 백금식당과 일성식당 이두 곳의 사례를 통해서, 야, 맛집 창업의 현주소, 맛집 창업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업통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